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예거 루콜트르 퀀텀 루나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6042520 인데요 이 제품은 아래 설명에 가시면 주소를 타고 가시면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케이스는 18K 핑크골드 이고요 베젤의 크기는 42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과 약간 다른데요 이거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없이 하지만 10시 쪽에 이렇게 문 페이즈가 있는 제품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듀오미터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개.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안쪽에 있는 배럴도 두 개. 더블 윙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두개두개한 제품입니다. 이쪽이 보시다시피 시간이고요 6시 쪽은 6분의1초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10시 쪽은 문 페이즈인데요. 이렇게 전체 샷을 먼저 보겠습니다. 크라운, JL 그리고 이쪽에 모노 푸셔가 있고요. 12시 쪽에 이렇게 딤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누르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가죽이고요. j l 있고핀 버클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D버클입니다. 그리고 이 예거 르쿨트르의 아주 특별한 점이라고 보면 시간 조정이 있는데요. 시간 조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시간 조정을... 살짝 빼면요 전체가 멈추고요 한번 더 빼면 이렇게 위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2시 쪽을 보면 시간이 돌아가죠 3시 반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초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 페 o n 는 12시 쪽에 있는 살짝 온폭 들어간 쪽으로 조작을 할수있고요 날짜인데 날짜는 이쪽 파란 쪽 파란 핸드가 있는데 누르,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누르면 18일, 19일, 20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. 그러면 디버클을 보겠습니다. 딱 그냥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, 핀버클처럼 보이는데요. 이거 디버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쪽을 여는 게 아니고 그고 이렇게 예걸로 꿀트로 이렇게 된 제품이고요. 뒷면을 보겠습니다. 먼저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듀오미터라 써있고요. 스위스메이트 그리고 이 번호가 600점 이렇게 써있는 게 메스터 컨트롤 넘버라그래서 이쪽에 있는 각인이 있죠. 이 JCL은 자기만의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. 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을 통해서 합격한 시계만 이 메스터 컨트롤 넘버와 이쪽에 JL 이라고 하는 각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시계 또한 1000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시계이고요. 이쪽에 보시면 5바라고 써있죠. 50m 정도 방수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AU750 핑크골드죠. 이 위쪽이 듀얼 윙 인데요. 왼편께 이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미니카 아워스라고 써있고 이쪽은 이쪽 문 페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돌렸을 경우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그리고 이쪽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 이쪽과 이쪽이 따로따로 충전이 됩니다. 아주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듀얼 윙, 주얼 숫자 마운드 두개 레귤레이터 등등 네 그렇습니다. 오늘은 예거 루쿨트룸 레퍼런스 넘버 6042520 이름은 퀀텀 루나, 베젤의 크기는 42 핑크 골드에 50시간의 파워 위저브와 50m의 방수가 되는 시계를 소개했습니다. 짠